안녕하세요 음성경보기 안전도우미 강종원입니다. 오늘은 재활용 분리수거함 안내문 자동 안내방송 안내멘트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합시다. 종이, 병, 캔,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합시다. 종이, 병, 캔,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배출 해주시기 바랍니다.